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키스 굿바이 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부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직 툴위를 엄지손가락에 걸치게 해주신 다음에 중지 밑으로 발리송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엄지위에 발리송을 올리신 다음 풀툴로 내려가 주시고 약지위에 발리송을 올리신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약지로 내주시면서 인덱스 로러브로 클로징 하시면 키스 굿바이가 끝나게 돼요 대충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일단 이게 쓰인 키스굿바이에 쓰인 요소들만 봅시다. 직접적으로 쓰인 기술들, 제가 강조했던 기술들만 봅시다. 일단 베이직 트리스였고요. 풀 트리스였고, 사다리가 쓰였고, 인덱스 로로버가 쓰였죠. 어, 대충 이렇게 네가지의 기술이라고 칩시다. 근데 보시면 난이도를 봅시다. 사다리를 빼면 다 기초나 초급이에요. 그쵸? 어, 키스굿바이에 쓰이는 직접적인 요소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연기하는 게좀 어려울 뿐이지. 한꺼번에 하니까 어려운 거야 물론 고급 기술이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뭐 여기 요소들은 쉽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면 이것도 일종의 강조인데 어... 요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기술들을 다 익혔다고 키스 굿바이 를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키스 굿바이는 고급입니다 일단 먼저 기초 초급, 중급부터 웬만큼 거의 마스터 하신 다음에 고급을 보세요 자 이거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강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대로 강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이프핸들이 주신 베이직 그룹으로 와주세요 이 자세에서 자 어떻게 여기서 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베이직 투이를 해줄 겁니다 베이직 투이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베이직 투이를 해줄 건데요 엄지손가락에다가 걸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하실 거예요 베이직투위를 엄지에 걸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중지랑 검지랑 해서 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더 넣어줘서 엄지에 걸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자세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중지를 내리고 검지 위에 올릴 건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자이 자세에서 중지 손가락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검지 손가락을 재빨리 이쪽 탱 부분이 있는 쪽 세이프핸들에다가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어, 이거 베이직 튜이를 해줄 때, 베이직 튜이를 해줄 때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올려주실 때 벌써 중지가 중지랑 검지랑 잡아주는 거죠.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중지 밑으로 중지 쪽으로 파이트핸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거 이파트핸들를 내려준 과 동시에 이 검지손가락을 세이프핸들 탱부분 있는 쪽에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걸 검지손가락을 재빨리 이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지위에 발레송을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풀투위를 할 거예요. 뭐 풀투위를 응용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니야. 그냥 풀투위 자체를 똑같이 하면 돼. 어렵지 않아. 풀투위를 해주면 돼요. 풀투위를 원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닫혀 있었던 상태에서 하는 게풀트위리지만 키스 곱바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풀트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 차근차근 설명을 차근차근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지를 내리신 다음에 그리고 약지를 잡고 중지랑 잡고 그리고 바로 중지 위에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여기서 풀트를 하듯이 다시 내려줄 건데 이번에는 약지랑 중지랑 잡고 있죠. 이번엔 약지를 내려줄 겁니다. 약지로 여기 약지를 눌러주시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요한 점이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이 자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다시 자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내려주신 것 동시에 이거를 약지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랑 약지랑 잡은 자세로 자 다시 이 자세에서 약지로 내지르시면서 이렇게 약지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사다리로 올라가 주실 건데 사다리 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기술이죠.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무튼 사다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기술인데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완전히 똑같이. 그냥 새끼 소재로 내려주신 다음에 중지로 잡고 올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버스 차플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사다리를 할때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인덱스 롤버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꼭해줘야 돼요. 인덱스 롤버 그런데 자이 자세에서 사다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리버스 차플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자체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는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네요 뭐 어쩔 수가 없지 연습을 해야 돼 어, 여기에서 팁을 드린다면 어, 사다리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약간 반등을 타서 계속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지에 올렸을 때그 힘을 계속 이용해서 체플링까지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인덱스 로러버를줄 건데 바로 이렇게 인덱스 로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이 자세에서 바로 인덱스 로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지로, 약지로 다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지랑 중지랑 잡고 인덱스, 으악, 인덱스 로버 하면 키스 굿바이가 끝나게 돼요. 되게 복잡하죠? 여태까지 나온 기술 중에서 꽤 복잡한 기술에 낄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해보죠. 베이직 트위를 검지 손가락에다 걸치게 해주시는데 벌써 중지랑 검지랑 잡고 있어야 돼요. 세이프핸 h a 를 이런 모양으로. 원래는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검지를, 중지를 빼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트핸 h a 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빨리 이 검지 손가락을 탱 부분인 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지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냥 풀칠 자체를 똑같이 하면 돼요. 그 똑같이, 원래 풀트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똑같이, 그냥 펼쳐진 자세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세에서 바로 풀트윌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약지로, 약지로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구이야 놓쳤네. 자, 이 자세에서 약지로 눌러주면서 올려주는 겁니다. 약지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사다리랑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마지막에 채플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사다리 자체, 사다리 자체 안에 이걸 인덱스 로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자세에서 시작해가지고 채플린으로 하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약 어, 뭐냐 이 소지로 내리신 다음에 내리신 것 동시에 지금 소지랑 약지랑 잡고 있죠. 그때 중지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지는 빠지시고 그 상태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리는데 체플린을 체플린을 리버스 체플린을 한번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이 자세까지 왔죠. 자이 자세까지 왔으면 다시 이 약지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냥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검지를 잡아줘. 약지는 빠지시고 인덱스로로버로 클로징. 이게 키스 굿바이예요. 자 이번엔 다시 마지막으로 해보죠. 베이직 투위를 이렇게 엄지에다가 걸치게. 그런 다음 중지는 빼진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중지에 내리시고 검지를 재빨리 이탱 부분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리송을 검지 위에 올리시고 풀트를 똑같이 하면 돼요. 풀츠를 똑같이 해 줘요. 그리고 양지 위에 올려 줍니다. <웃음> 그리고 사드리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중지, 채플린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계속 연습이 답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다시, 채플린까지 아이고. 자, 하신 다음에, 약지로 내리면서, 검지로 왕 잡고, 인덱스, 와, 인덱스 로로버 어, 실수가 좀 잦지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키스 굿바이 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어, 뭐 그리고 영상 설명란 한번쯤에 펼쳐 보셔서 그 링크들 몇 번은 들어보시는 가걸 추천드릴게요 뭐 참고자료들이랑 사진이랑 영상들 많으니까 꼭 한번씩 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